집은 잠만 자면 되지 뭐 정신호가 뒤집다 좁은 공간은 어쩔 수 없지 정신호가 뒤집다 음,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해 정신호가 뒤집다 <웃음> 뒤집었다 스마트하게 서울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호흡 기대하세요 청신호에서 누리는 아주 스마트한 생활 이것이 서울시의 청춘주택사업 주침모드 스마트하우징 청신호 음, 음, 음.